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뚱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패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솔깃할 만한 꿀팁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바로 글씨체, 서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아이패드 OS가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아이패드용 정식 포토샵이 업데이트가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새로운 서체를 PC버전처럼 그러니까 일반 PC처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쓸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아이패드 OS가 업데이트 되기 이전에도 PC처럼 서체를 다운받고 설치를 하여 사용하시던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요 어, 이번에 아이패드 OS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보다 공식적으로 동일한 경로를 이용을 하여 서체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아직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소 복잡할 수도 있는 이 과정을 한눈에 알아보고 싶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 순서입니다. 어, 일단 내가 원하는 폰트를 다운로드를 받아야겠죠? 어, 내가 원하는 폰트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어, 나눔 글꼴을 다운받고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사파리의 PC 버전 모드를 통해서 바로 기기의 글꼴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글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운이 안되는 분들은 뭐 iCloud 혹은 네이버 메일 같은 경우를 통해서 어, 글꼴을 첨부파일로 옮겨서 기기로 다운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두시면 돼요. 기기에 글꼴이 다운이 되면 내 파일에서 올바르게 다운이 되었는지 확인 해줘야 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어요. 아마 PC버전과 동일하게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크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그런 다음 내 파일로 들어가면 어, 다운로드 항목에 나눔 스퀘어라고 폴더가 생성이 된걸 보이실, 보이실 겁니다 이 중에서 라이트 글꼴을 한번 저는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올바르게 다운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해주신 후에 어, 원하는 글꼴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폰트 매니저 어플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앱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검색 항목에서 폰트 매니저. 검색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어플들이 뜹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블로그에서 다양한 설치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다양한 폰트 매니저 어플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유료 어플이라든지, 뭐, 잘 안식, 인식이 안 되는 뭐, 이런저런 어플을 다 제껴두고, 라이트 폰트라는 앱을 씁니다. 어 폰트메이저로 검색하면 항상 앱스토어 상단에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미리 설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 생략을 하고 다시 내 파일로 들어와서 글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뭐 에어드랍, 메시지, 메일, 메모 이렇게 여러가지 항목이 뜨죠 자 여기서 해당 어플에서 열기 혹은 복사 아마 라이트 폰트를 설치하신 분들은 라이트 폰트에서 열기 뭐 다른 일뭐 폰트 매니저 선택하신 분들은 또 폰트 매니저의 복사와 같은 아이콘이 아마 떠 있을 겁니다 자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해당 어플이 실행이 됩니다 자 해당 어플이 실행이 되는데 어이 많은 글꼴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선택된 글꼴은 바로 마이 폰트 라는 항목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파일을 올바르게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폰트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우측, 좌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최근에 복사를 시도했던 글꼴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해당 목록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젠 뭐 크게 뭐 넘어야 할 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우측에 보이는 인스톨 버튼이 보이시죠 어 인스톨 버튼을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 다시 사파리에 연결이 되면서 이 웹사이트가 구성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하려고 합니다 뭐 이동자가 허용하시겠습니까 을 이런게 뜨는데 뭐 그냥 액티브 엑스트라 비슷한거다 생각하시고 허용을 눌러 주십시오 허용을 누르면 프로파일이 다운로드 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뭐 설치를 하려면 설정 앱에서 해당 프로파일을 선택하라 라는 말이 뜹니다 뭐 역시 가볍게 무시하고 닫기를 누르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많이 헤매시는 구간이 딱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설치가 된줄 알고 일반 탭에서 서체를 들어가면 이렇게 설치된 서체가 없기 때문이죠. 어, 바로 이게 서치, 설치가 완벽하게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어, 설정 일반 탭에서 프로파일을 들어가시면 방금 다운로드한 프로파일, 폰트의 프로파일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마찬가지 선택을 해서 어 문제가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설치를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 해당 프로파일이 설치를 할거야 다시 한번 되물어요 프로파일 설치를 눌러주시면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탭에서 다시 서체 탭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눔 스퀘어 라이트가 설치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은 이렇게 해당 글꼴의 미리 보기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어플에서 해당 글꼴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텍스트 추가를 이용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타일 편집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눔 스퀘어 나눔 스퀘어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스타일도 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편집을 하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뭐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뭐 여러가지 다양한 어플들도 있지만 다 원리는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뭐 어떤 어플을 이용해서라도 따라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유익한 꿀팁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바